자 그리고 저기 <웃음> 죄송님어저어제그 네. 저기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저기 어디 좋은 데, 저녁에? 어제 좋은데 갔다 오셨다 보세요. 아예예 예, 예. 예. 이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가요. 예. 그 김규민 감독님이 그 감독한 영화예요. 예, 예. 저하고 장히좀그 개인적으로 예. 어, 좀 친분이 있거든요. 예. 김규민 감독님. 예. 이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시사회 하는데 제가 초청 받아 예, 예. 가서. 좋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보니까, 아이고, 저는, 저 그, 기억이, 기억으로는, 예. 몇십 년 만에 저 영화 예. 보면서 울어본 것 같아요. 우시더라고. 그, 그, 아, 진짜 몇십 년 만에 예. 영화 보면서, 예. 아, 옆에, 오른쪽 여자분이 앉아, 앉아 계시고, 예. 왼쪽에는 남자분이 앉아 계신데, 아그 자꾸 좀, <웃음> 그, 울면서 남자들이 좀못 나아 보이잖아요. <웃음> 그, 신경이, 나중에 알고, 알고, 알고 모르겠다, 뭐, 그냥. 알고 <웃음> 모르겠어그 저, 저, 저, 눈물샘이 굉장히, 그, <웃음> 예. 나던데. 예. 저걸 안울 수, 저, 한, 보시면요. 예. 안울수 없어요. 안 우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예.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예. 게 너무 비참해가지고. 예. 어, 저게, 북한의, 그, 저, 저, 주인공이 남자가요. 예. 상위 군인이에요. 예. 북한군 소자. 예. 소자 출신되데 이게, 저, 그 전투 중에 아마 다치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 가지고 소장은 우리 계급이 소령금 소령소령 소름, 소름, 아 예예 예.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 가지고 휠체어 타지고 굉장히 그동이 불편한 이제 남편하고 예, 예. 그~ 이제 부인이 그 아주 미인이신데 예. 그~ 이제 무슨 그~ 도로공 노, 노, 노, 노동자인가요 그~, 그 도로 뭐, 시설때 예, 예. 노동자로 노는 소정이라 할 때는 그~ 부인이 예. 있고 그다음에 딸이 하나 있어요 예. 초등학교 예. 10살, 10살, 1로 노거든요. 예. 한 아, 3학년 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식구가 사는데, 저게 저 항해도, 항해도, 저 김규민 감독이 항해도 항해도 출신이에요. 예, 항해도, 예. 그 항해도에 실제 실화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간단히 그좀 대할 기회가 있어 물어보니까 실제 다섯 가족이 살았다가 자살을 했대요. 아, 예. 그 실제. 예. 그거를 이제 다섯 가족이 많으니까 예. 복잡하니까 좀 이렇게. <웃음> 이야기 쉽게 세 가족으로 해서 예. 영화니까요. 채널를 예.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저 묵을 저게 없어. 예. 어? 음. 그 남편이 그 상위 군인이고 그, 그 예비역 소자고그 예. 다음에 노동당원이에요. 예. 노동당 간부라니까 남편이. 예. 그래 가지고 당에서 나는 제 배급이런데 막 이거 가지고는 식구들이 뭐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 부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생계를, 계속 이렇게, 끼니를, 네. 이제, 유지하는, 이런, 이런 상인데, 뭐, 남편 은오해가 있고, 가족들 사랑이, 이게 너무 그냥, 어 비참하고, 네. 또, 가족이 가 엄청 영화에 배어있어요. 예. 네. 네. 가족을 지, 지키기 위해서지고 어, 예. 어, 저, 저, 저 남편은 나, 부인한테, 또, 딸한테, 또 예. 딸은 또, 부모님. 서, 서로 어, 사랑하고. 예, 예, 예, 예. 그, 없는 예, 음, 과정에서도 예. 예. 예. 예. 그런게 그 그러면서 이그 국가에 된거 있잖아요. 예, 예. 김일성, 김정일, 이거 3대 세섭 독재, 예. 그 장군님, 장군님 이야기 넣, 예, 예. 나오거든요. 그게 되해서 남편은 완전히 막 그냥 그거야. 수국 꼴통이지, 뭐. 예. 북한, 은 북한판 수국 꼴통. 예. 예. 그래, 약간, 저, 그, 그거 아니면, 거기서도 만약에, 예, 눈 밖에 나가면은. 예, 예. 잘서 정치부 수용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웃음> 엄청나게 그, 감시 속에서 그, 그, 그애쓰는게 정력하게 나와요. 예. 이이정화스때 나는데 나는 나는 당이 부르면 언제 달려 언제든지 달려갔고 예. 당이 원하면 기꺼이 이한 목숨 바, 바쳤어. 음. 바쳤어. 이렇게 이런 게 넣고 이게 예. 이, 이 사람 조신이야. <웃음> 근데 이 부인이 나중에 막 이러지 거짓말 거짓말 해 가지고 예. 돈이 이게 쌀밥이 어디서 나왔냐 자꾸 따지니까 예. 뭐 누가한테 빌렸다 그랬다 그러다가 <웃음> 나중에 민재한... 나중에 이게 저 <웃음> 나중에, 이거 근데 읊은 무릎을 예. 그. 근데, 그거를, 얼은물르기 위해서, 올, 그걸, 그걸 적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예, 적견자. 적견자로 되어 있다, 예. 이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막, 거짓말을 <웃음>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쏘가 넘어간 거요 그럼 대단한 거거든. 그럼 음. 뭐, 특별히 대우를 받는거예요 그리고 평양 가서 이거 다리도 수술하고, 예. 정상으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평양에도 살수 있고, 예. 뭐 이게 완전 이제 팔자 고치는 그 같이 이 착각을 한다니까. 예. 근데 나중에는 이게 <웃음> 결국은 그 부인이 선의에 예. 참 진짜 말 못할 거를 이렇게 둘러낸 걸 나중에 늦, 좀, 느 어? 그런 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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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야너 저기 진급하고 싶으면은 너 누구 가서 뭐 해고자고 와 이런 거하고 지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 악에 대한 그 갈림기에서 고뇌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아, 그럼. 이게 또 가, 이게 지금 15세 갈련가데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족에부터 그러니까 이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어째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사망이다 하는 그 성경적인 베이스도 들어있고 어 이게 상당히 이거는 교훈적인 영화인 것아 같아요. 그 이거는 예. 이 영화를요 예. 이거 저는요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한번 보시면 <웃음> 좋거예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럼 영화 보시고 예. 어 원전폐기 감명 받으셔가지고 예. 정책화해서 원전 폐기하는 원, 거 아닙니까? 강력 추자하는 것도 이제 원전 폐기 같은 거 예. 탈원전 역적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아주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니까 아. 이 영화를 왜 보셔야 되냐면은 이 영화를 보면요 야 북한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 진짜 북한 주민들 저 부산 주민들 해방시켜야 되겠다 예. 이생각이들들 거라니까요 아. 왜냐면 옛날 남북 그 미국 전쟁 전에 예. 바람과 함께 사,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엄청난 그 광대한 그그 남부. 그, 병행을 해가지고, 그, 뭐, 지 차아, 그림 같은 예. 그영화 캐치지는데, 그게 노예가 노잖아, 노예가. 예예. 그게 노예가. 예. 근데, 그게 남북전쟁이 상당히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니,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우리, 저, 저, 미합중국에, 예. 어떻게 지금 노예가 이렇게, 아. 있을 수 있느냐? 예. 뭐 이래가지고, 그 눈을 떠 가지고 남북 아. 그 전쟁에 도화설이 됐다는 게요. 그게 아. 노예 해방 전쟁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영화가요.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예. 이거 도화설이 될수 있어요. 북한 해방, 예. 북한 해방에 예. 이거 도화설이 될수 있어요. 그 사실은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예. 이 영화를 꼭 네.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노, 저,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품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 닥터 지바고. 그거를, 난, 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그 CIA가 소련의 이런 그런 그 만행이나 생활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막 공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문화상을 받게 하고 그걸로 또 영화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 영화 한편 때문에 소련의 실상이 다 공개가 돼버리고 그냥 소련이 무너지는 음. 계기가 됐다 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00만 명 보는 순간 예. 북한 김정은이도 무너지고 어 저기 그 김정은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도 무너, 같이 무너지는 아, 게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 영화는 제일 먼저 제가 영화를 딱 보고 아 음. 처음 이거 추천하고 대상이 제 부인이에요. 예. 제 집사람하고 예. 우리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딸님이하고 사이하고 예. 보도록 그리고 제 밴드에 바로 올려버렸다니까요. 아, 예. 자기 전에 이 영화를 예. 내가 영화 스토리 간단히 추억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이 영화 시사의 예. 장면을 그 예.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아, 예. 제그 신동호 자유의웅TV에 예. 올려버렸어요. 아, 예. 예. 그래 그저 동영상 첨부해가지고 하는데 그 우리 가족들도 꼭보겠다 아 그럼 나한난 영화 한번더보다 되니까 예예.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서 8월1 5일날 예. 이게 저 압구정 아트센터 c g b CJB 압구정 아트센터 예.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JB 압구정점이 있고 아트하우스, 그러니까 아트하우스. 어, 그 뒤쪽 편에 보면은 아트하우스라고 예. 예술영화, 독립영화만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있어. c g b 압구정이 있고요. 예. 압구정 그 시집 압구증 뒤에 시집 아트 하우스 압구증이 있어요. 예, 예. 그래 가야 될 그게 일곱 시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놓치면은 삼십 명 이상이 상영을 요청을 하면은 예. 극장 그 대관 뭐 극장을 지칭해서 예, 예. 그러면 그걸 상영이 가능하대요. 그저 보니까 BBC에서도 나오고 뭐 해외 매신에서 많이 나, 다 다뤄. 어, 이 다른.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요. 예, 예. 저전 세계 영화제가 주목한 영화랍니다. 왜냐하면 아, 작년에 예. 영국 독립 영화제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 예. 그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2018년도 영예 영화제 해방 사회증의 저항 부분 우수상을 저, 저, 저기 상 저렇게 예, 예. 예. 수상했고 저기 있습니다. 상처럼 많이 받았어 수상했고 에 김소민 그 여우 저 영화배우는요 예, 예. 퀸즈국제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또 받았고요 예.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저 세계 유수 언론에서 뉴타임즈를 예. 욕 비롯해 가지고 예. 이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거 제가 이, 보았으면 이게 예. 영화가 너무 작품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이건 완전히 그 그냥 뭐방공영화도 뭐 아니고 인권영화 예.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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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화를 찍은 네. 오디션봐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찍은 배우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예. 하자마자 김규민 감독이 막 하고 그 하자마자 바로 그냥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버린 거예요. 예. 몸값이 지금 한 천정부지로 뛰었대요. 어, 그런 대단해. 런데 예. 연기 엄청 잘하시더군요그 아, 오열하면서 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데 막그 제가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아, 물망초 음. 저기 이사장님 이 박선희 이사님도 장 오시고 아, 예. 고용주 변호사님도 오시고 예.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오셨는데 아무튼, 그, 음. 저, 저거는 뭐냐면, 음. 저, 그. 그 딸. 그 딸한테, 아역스 이타아 조심히 예. 예, 그, 김규민 감독 딸입니다. 예. 모르시죠? 아, 아 그래요? 그, 김요원 예, 예 실제로 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인건비 아껴려고. <웃음> 아, 그랬구나. <웃음> 그런데, 이게 하도, 이, 막, 그 느낌이 어쩌냐 하니까, 막, 막, 애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막, 울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음. 배우들한테 이게 왜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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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아, 미칠 거다. 예,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예. 저는 욕심같으면 천만 명이 보면은, 예. 어? 예. 대한민국 바뀌는 것 뿐만 아니고, 예. 남북 간의 예. 자유통일이 됩니다. 예. 예. 보금통일 되야 아, <웃음> <아니>, 예. <웃음> 북한 주민 해방시킬 예. 수 있어요. 보금통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저 뒤에, 예.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음. 그 영화 사랑의 음. 선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네. 예. 저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기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예. 보고 싶어요를 계속 누르시면 이게 상위로 그그 그아뭐 인기 상 순위가 올라가는데 금색 순위가 올라간다 예 금색 순위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음 월요일부터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만 음. 지금 8월 15일날 영화가 많이 개봉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야 대박 예감 1등으로 올라갔대요 예 맞아요 어, 예, 그 이야기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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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원 먼저 주고 관을 열어 놓으면은 음. 그러면은 자기들 팀도 가서 보지만은 관이 열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일단 관을 최대한 많이 열어, 골, 열고 어열 확보하는게 중요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야술속게 해가지고 30만 40만원 쏘는데 그거 술 먹고 나면 누가 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그, 그 예. 모임들 마, 많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그 동창회 모임이고 예, 예, 예, 예, 예. 저는 제가 몇개 있는데 예예. 얘기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예. 좋은 일이니까 예. 예. 일단은 잡아만 놓고 예. 24만원 쏴주고 잡아만 놓고 안 가셔도 돼 근데 관이 열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 와서 볼거 아닙니까 어, 그거 그거도 되고 음. 저 사모님한테 오늘 내가 극장 하나 통으로 빌렸다 당신이 위해 가지고 음. 결혼 뭐몇 주년 기념이다 음, 이렇게 퍼포먼스로 해도 해도 되고 또 우리 또저 남자분들은 여자분을 꼬실 때야 오빠가 아는 여, 극장이 사장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관을 하나 통째로 빌렸어! 이렇게 크소로 치면서, 뭐, 둘이 오 못하게 관 빌려가 영화 보셔도 되고, 하여튼 관을 최대한 많이 좀 열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24만원 밖에 안 들어요. 아, 근데 이 영화는 너무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여 예, 예, 그리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게 <웃음> 위에서 타압 그,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위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20명만 되면은 음. 열어드릴게요 했는데, 아, 그게 이거. 25명, 30명. 그 방해 가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방에공장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방해 공작이. 왜 방해하지? 문재인 정권에서 방해하는 거지. 이거, 이거 100만 명 보한다 생각해시 아니, 문재인 대통령 <웃음> 제가 저 보시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 <웃음> 인권 변호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어. 당연 그런데 지금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것 반면에, 야, 이거 문의 전화가 급속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 도, 같은데, 또 어째 보면 돈이 될것 같은데 어째 보면 또, 막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팀들이 네, 네, 네, 네. 이 지금 이 관계사들이 관계자들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계속 해 주셔 가지고 관을 막한 100개, 200개, 300개 쫙 깔아 내년 네. 총선 때까지 줄줄이 관 깔면 되겠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압력이 이야이 영화 좋, 좋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져 버리면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저 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사에서는 네. 그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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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전국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북한 인권을 위해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시니까 예. 기도하신다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24만 원내 가지고 저영화 영화관을 좀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 돼요. 뭐 예. 오늘 뭐그 여기까지. 아유그그 전에 겨울나비 저거는 자기 자식 잡아먹는 영화였는데 예. 하여튼 뭐 가슴 아픈 영화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예. 모처럼 요즘 예. 우월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나라도 어수선하고요. 국민들도 예. 불안해하고 하시는데, 예. 그래도 희망적인 이런 영화를 보니까 희망이 다시 가는 거예요.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눈물 많이 흘리고, 예. 저기, 그, 이뭐라니까 이 눈물 한번 흘리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웃음> 감사하는 마음도 사, 어뭐 들게 되고, 예. 상당히 사람을, 이뭐합니까 이이 개가 천선시키는 그런 아, 영화, 여, 영화더라고요. 예. 예. 그니까 러그 저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예. 저 세트를 직접 다 만들었대요 김 감독이. 그렇죠 그게 예. 북한에서 실제 생활 안한 분은 그렇게 그 세트가 예. 못나겠더라고요 아주 실감 나던요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좀 많이 예. 마, 많이 예. 홍,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